h a time working up in the morning. 네. 당신은, 어, 하드가 일어나, 네. 일어났어. 어. 어. 어, 표시, 표시 좀한번 해줄래? 어. 시간? 그렇죠, 어려운 시간. 아, 그렇죠. 시간, 시간.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시간이니까 어. 힘든 시간. 좋아. 네. 당신은 힘든 시간, 일찍 일어나서 네 힘든 시간에 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자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혹시 네. 한번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요 어, 네. 잠깐만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렇게 일단 한번 먼저 끊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어, 끊으면 네. 어때요 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그 어. 어려운 일들을 음. 경험한 적이 있는 지아일요 요거 타임 아 어려운 어려운 어. 시간 그렇죠 어려운, 어려운 시간이, 시간이 가진 적이 가지나요 그죠 가진 적 있나요 그쵸 네자 그다음에 <웃음>